추석이라 민속촌에 놀러가기로 한계정네자 이제 보시면 은 추석이잖아요 해서 간만에 메조미에게 한복을 입혀봤었는데 아니 재작년에 샀던 메조미의 한복이 상당히 작아진거다 그렇다고 몇번 입지도 않을 한복 사기에는 좀 아까워서 한복을 직접 한번 만들어주려 한다 옷 제작에 앞서 우선 메조미를 그려주자 한... 부츠컷으로 끝난다고 생각했을 때 요정돈까? 도 요정도 비장이면 괜찮지 그렇게 그치? 한창 복장에 대한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데 어? 메조미가 일어났다 고객의 요청사항을 충분히 들어주고 <목소리> 다음날 재료를 사러 간다 하필 이런 날씨에 재료를 사러 가는 두 바보다 비바람을 뚫고 겨우 도착해 필요 물품들을 구입해주고 <목소리> 한 만들어봅시다 먼저 메조미의 옷을 가져와서 부직포에 본을 떠주고 그 모양 그대로 잘 잘라준 뒤 옆면을 고정해주고 뒤집어주면 야매 한복상이 뚝딱 완성이다 치마는 부직포 여러 장을 덧대고 고정시켜주니 상당히 그럴싸하게 만들어졌다 만들고 난이 드는 생각인데 한복이 원래 이렇게 혼자 잘설수 있는 거였나 아무튼 메조미 반응을 한번 지켜보자 A few moments. 자 메조미의 한복을 엄마 아빠가 만들어줬다 이제 이거를 메조미가 꾸며줄 거거든 매점 디자이너 선생님이 도안을 그려주면 가져와서 잘라 붙여주는 방식으로 만들어 나갔더니 금세 매점의 비전 한복이 완성됐다 이거 입고 민속촌 가보자 다음 날 민속촌 근데 진짜 한복 같은데? 질질 끌려가는 느낌이야 가보 입은 거 초심자 <웃음> <웃음> 파스쿠네가옷 <웃음> 세트 막 이런 거 귀여워. 어찌됐든 들어가 인증샷 하나 남겨주고 <웃음> 그... 벗는, 벗는 게 나을 것 같아 활동하기 불편해 보이니 한복은 벗고 다니기로 했다 아 자자 화이팅 하자 아 자자 화이팅 본격적으로 구경하기 전에 화이팅 한번 외쳐주고 저거 옥살이 체험이나 한번 해보자 어 그럴까? 옥살이 체험장을 발견해 들어가 보기로 한다 들어와 보니 곤장 체험대가 있어 신기해서 다가갔는데 아 아빠 누워봐, 누워봐 이렇게 아빠 누워 <웃음> 아니 영문도 모른 채 볼기짝 붙게 생겼다 공개 들 너의 죄를 알아아아아 아, 아, 아. <웃음> 우씨야 <웃음> 어릴 적 배우기로 억울하게 당한 걸 반드시 돌려주러 배웠는데 문제는 딸도 그걸 나한테 배워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이다 잡힌 뒤 이어지는 응징 타입 아! 와 근데 진짜 아프겠다 아, 이거 야 한번 해봐 나 앉아봐 1인칭 죄수 시점 자 죄인은 주리를 틀라 아프겠지? 아봐파 아파 아프겠지? 살찌표 하하하 <웃음> 그거는 돼지 퍽퍽 그러던 중 구석에 있는 감옥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 아, 우와 야 입구에 아무것도 없길래 맘 놓고 들어가다. 감옥 안에 있는 인형들 때문에 10년 빨리 갈 뻔했다. 어, 진짜? 야 여기 너무 무서운데? 와나 너무 깜짝 놀랬네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야 여기 아무도 없으면 아니요. 씨 여기도 없어야지. 처음부터 있던가. 와나 진짜 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웃음> 매점에 겁인이 당한 거 돌려주기 성공 그뒤 놀란 목축이로 매점에 들려 식혜를 구입해 마시는데 어 이것도 당 충전이 확대네내 밥알 어디갔냐야 누가 보면 동치민줄 알겠어 누가 봐아 <웃음> 여기 그네 타는 데다 그네 탈 생각에 신나 텐션 오른 개정 씨 아빠 타는 구경하자 네. 이 비장한 발걸음 내가 소싯적에 그네를 진짜 기똥차게 탔다고 아, 네 그거 인정 너어 뭐. 그, 내가 그 고을의 그네 왕이었잖아 중3때도 그네 타는 거 보려고 사람들다 모였었잖아 그 바지 딱 치켜 올리고 사람들은 시작할 때부터 좀 어, 어영부영 자세하는데 나 같은 프로들은 달러갈 때부터 가버려 그냥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버린 김계정의 <웃음> 그네 실력을 공개한다 <웃음> 누가 줄 꺾이지 않는 그네만 들어주면 진짜 한 바퀴 돌 자신 있다 어때 내가 이 고을의 그대 왕이야 <웃음> 아, 좀더 해야 될것 같은데 사실 소시쪽보다 살이 20kg이 쪄서 여기서부터는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기분이 들었다 힘들어 아, 아, 못 찍었는데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아니 그것보다 다 찍었었네 마지막 간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힘을 짜내보는 고울 그네킹 오 추워, 추워. 됐지 된것 같아 된것 같아 아, 하얗게 <웃음> 다이어트하시는 분들 민속촌 오셔서 근해 5분만 타보세요. 런닝 1 시간에 필적합니다. 야이 허얘졌어. 근해 오르기 전 입술 색깔을 잘 익은 자두라고 했을 때 근해 타고 내려오니 더 익은 자두색이 되어 있었다. 네가 시켰잖아. 치세지. 네가 시켰잖아. 진짜 괜찮아? 발 아, 돌아왔어요. 다행히 시간이 지나니 입술색은 돌아왔다. 그뒤 옆에 있던 윷놀이를 몇 판하다가 민속촌 한 켠에 있는 놀이공원에 왔다. 감사합니다. 아빠가 겁쟁이겠니? 오! 아빠가 겁쟁이인 걸로. 무서웠어? 어, 누가 밑에서 내 회음 잡고 막움켜쥐는줄 알았어. <웃음> 자신감이 붙었는지 바이킹을 타고 싶다는 메 z o 키가 어떻게 딱 걸쳐서 탈수 있었다. 어, 키가 엄청 많이 컸어. 네, 네. 나 왜냐 운동했거든. 하트, 하트, 하트, 하트. 메 z o 의 폭풍 성장 운동 꿀팁. 키 크고 싶은 친구들은 메모해 두도록 하자. 어? 어? 운행 중 촬영은 불가하기에 녹음기만 틀고 탑승했는데 으네너 <목소리> 아어음 뭐. 음 이쪽 아 이쪽. 이쪽으로 한번더 타겠대. 나도 나도 안 타. 나도 안 타. 어림도 없지. 바로 아빠랑 탑승. 뭐, 비록, X자 바로 속도 붙자마자 X 자 쳐야지라고 생각 중이다. 그러나 사람은 늘 쳐맞기 전에 누구나 그럴 듯한 계획이 있다고 했나. 너무나도 정신이 혼미해. 하라는 X 자는 안 하고 멍청하게 아, 손만 올리고 말았다. 거기에 인사를 해주는 김하네 살려달라고 손들는데 네가 손을 들어. <웃음> A few moments. 진짜, 진짜 바이킹 다시 나타난다. 말 매점이 혼자 탈래? 지치지도 않고 다음 놀이기구 그래. 타러 가는 매점 씨. 어떤 거탈 거야? 그가? 으자어떻게 완전히 가도와 네! 감사합니다! 음. 안타, 어지러워! 안타 안타! 안타. 못타못 타! <웃음> 그렇게 회전목마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김계정은 움직임이 중단됐다 안녕! 아! 한번더 저기 앉아있을게, 엄마도! 왜 죽어 계시죠? 잘 보여요! 그렇게 나약한 존재인가요? 이거 풀파워로 아까 그 각도로 그냥 5분만 타고 에고 국가 대표가 와도 방는 것도 오분 힘들어. 제 네, 메조미가 오면은 그때만 잠깐. 프로 아빠 되기가 <웃음> 이렇게 힘들다. 안봐 안봐. 야. 장난. <웃음> <안 야. 웃음> 오늘 하루 고생한 메조미에게 <웃음> 젤리를 사주겠다고 약속한 <웃음> 상황인데 <웃음> 하필 마감 시간이라 딱 닫아버린 <웃음> 어, 젤리 가게. 다른 곳에서 사 준다고 말을 해도 저 젤리가 먹고 싶은 메조미는 심으로 가다. 재밌게 놀았다 안녕. 잘 먹으러 갑시다. 이럴 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풍차 그 돌리기. 그뒤 쌀국수 잔뜩 먹고 젤리도 사서 다시 행복해졌다고 한다.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하다.